행복한집 본사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다양한 시공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집 대표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호텔 화장실 줄눈시공 욕조 나노코팅 세면대 UV코팅 수전 나노코팅을 진행합니다. 거울도 나노코팅 진행하고요. 영상을 보시면 이것은 샘면데이구요샘면데 오염되어 있는 부분을 갈아내고 UV코팅을 진행합니다 수전을 보시면 지금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 때도 묻어있고요 이것을 코팅을 해줄겁니다 욕조를 보시면 욕조도 색이 변색이 되어 있고 많은 스크래치가 나 있습니다 기존의 욕조를 연마를 해주고 다른 코팅을 진행합니다 욕조. 주변을 보시면 실리콘도 오염되어 이있고요 오염된 실리콘을 제거하고 재시공한 후에 코팅을 하실 예정이고요 바닥을 보시면 타일 사이 시멘트가 오염되어 이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는 시멘트를 제거하고 친환경 줄눈제인 폴리오레아 아스파틱 줄눈제를 사용하여 시공할거고요 안경기 하단을 보시면 실리콘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오염되어 있는 실리콘을 제거하고 재시공한 다음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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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분들참고하시 되겠습니다. 이거 아까 가보여모발하고사니까 이런 도니까참고 행복한 집 대표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곳은 호텔 화장실이고요. 욕조, 연마하고 알로코팅 진행하였습니다. 시공전사진과 시공 후의 사진을 비교해보시고요 지금은 시공 후의 영상입니다 기존에 오염되어 있던 욕조, 연마하고 나노코팅 진행하였습니다 세면대를 보시면 세면대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시공전 사진과 영상을 보시고 비교해보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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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오리아스파틱 줄론제를 사용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수도 수전을 보시면 시공 전에는 물때가 묻어 있었는데 나노코팅을 해준 상태이고요. 보시면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시면 나노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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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